라는 게임입니다. 오늘, 네. 오늘은 네, 오늘 차분한 DJ 느낌으로 <웃음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 차려 쓰러지면 안 돼. 뭐지? 오! 빨리 가네요 확실히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올라가야 되는 걸까요? 올라가야 되는 건가? 어디로 아, 아, 아. 는 걸까요? 아래로요? 아래로 씨도 돼요? 어? 아래로. 이런 거군요. 이런 거군요. 약간 이런 종류의 게임 있었던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망성에 전라 없는 위기를 맞이한 것 같네요. 네. 어? 뭐지? 그냥 가면 죽겠죠. 그냥 가는 건가? 그냥 가볼까요 일단? 아 그렇죠. 어? 어? 어? 어? 아 그렇죠. 들어가기. 어 들어가기. 포. 오우 너무 많..너무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은데? 일단..잠깐만.. 일단, 아니..이럴 일인가? 일단..아니..너무 많은데? 너무 많네? 어떻게 가야되지? 일단은.. 일단..일단..일단..일단..일단..일단.. 일단, 일단, 일단, 일단, 일단, 일단, 일단, 도망가도 되겠죠? 그죠 안되나? 쟤네 쟤네랑 다..쟤네랑 싸우나? 쟤네랑? 쟤네싸워야돼아잡아야돼요아이어쟤네 음, 너무 많왜 머리통 두쳐. 아내 머리. 아 어떡해. 아 아! 아!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. 오오 야. 아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 무서워. 아아안 아!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아+ 안 아! 안 아+ 안아아 아+ 안돼 안 아+ 아! 아+ 네 아+ 안아안 아! 안 아+ 안잡아 아+ 안 아+ 안 아+ 안 아+ 안 아+ 안돼 아+ 아+ 아+ 아+ 아+ 이미 나는 피가 너무 없는데? 먹을 것도 없잖아요. 기뭐 먹을 것도 없는데? 아! 뜨다뜨다 아,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요? 그런 게임이라고요? 그.. 그거는 저도 알아요. 아닌데 뭔가 아, 아 아까 뭐 어려운 거다 지나가고 나서 쉬운 거 에서 죽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어째 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 움직이고 있네요 뭐죠? 어쨌든 뭐예요?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? 와 여전히 게임하는 거 처음 봐요! 어디 어디 한번 해보세요! <웃음> 선생님 와우 아 진짜 우와! 아니 맞나 나라가 방송 전에 이거 해보셨어요? 그럼 그러면은 야아저안 해봤어요.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. 처음 해보는 거예요? 선님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? 해보신 적 있었구만. 처음이에요? 처음이라고요? 뷰리 해보실래요? 네. 뷰리 해주세요. <웃음> 벌써 도착해 모자 마자 도착한 거예요? 벌써네. <웃음> 어려워요 근데 뷰리. 나 아, 보기랑 진짜 다르더라고요. 며칠도 안 됐지, 줄링까지잘 하시진 않겠지. 허위만, 허위만, 허이만왜 거기서 닫겠어요? 밑에 꺼 어떻게, 어떻게 휙 98? 어? 어? 어? 어? 예쁜 모자까지 얻었네. 뭐야? 난 정확도 안나오는 아, 대박! 어떻게 아니, 왜 이렇게 다른 게임 잘해요?